이티제월드 살면서 처음으로 mbti 검사 받았었던 썰 푼다 안녕하세요 이 t 제월드입니다 오늘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과연 이티제월드는 태어날 때부터 이티제였을까요?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MBTI 검사를 받았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앙고사 끝나고 토요일에 학교를 갔는데 그 당시엔 돌토가한 달에 두번 있었어요 학교 HR 시간에 MBTI 검사를 받았었어요 그때 막 고1 남고생들 막 정신없이 풀었는데 어, 어떤 친구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일자로 긋고 엎드려 바로 가고 어떤 친구는 본인 생각과 정반대로 그거를 기입을 해서 제출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사실 꼼꼼하게 체크하는 타입이 아니었어가지고 스피드 퀴즈 하듯이 막 기입해서 제출하고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첫 MBTI 결과는 ESTP가 나왔어요 ESTP와의 궁합 컨텐츠를 보시면 알겠지만 ESTP는 i s t j 와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비슷해요 하지만 행동력과 계획력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ESTP였던 제가 고등학생 때는 학교회장이라든지 학생회에서 일했다든지 한 학년에서 뭐 하나로 알아준다는 관종이었다든지 한 선생님과 너무 친해서 편의를 받는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제 학창시절도 ESTP 유형만큼이나 굉장히 파란만장했었는데요. 앞으로 ESTP에서 ISTJ로 바뀐 썰들 그런 걸 위주로 차근차근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. 중간중간 ESTP가 느꼈었던 그런 사랑, 썸 그런 썰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Oh, nul doshi chung ha ju shi ya s a g a m suhabnader dug dad. Je yi y o n g san yul tong ha istj wa yu i honin shin ko ha shi gil b1 hab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g eeb ha shi mayan. Secret yi o n g san. Bonin d u n fan l i young san. V log. ASMR dung. Total nega g benefit yul nul eel suit s u d n a d e r Uchuk san dan card lul e click ha eeb ha d u se yo.